이제 하나 남았는데 내건 매우 커 어? 그래? 아 맞다! 이, 나 럭키박스하면 개가 된다고 그랬었는데 오우 진짜? 저기야 어, 대박! <웃음> 어, 대박! <웃음> 대박! <웃음> 대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 스트리노아입니다 오늘은 응? 띵고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띵고 아시나요? 여러분? 아주 예전에 제가 띵고에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럭키박스를 출시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박스나 보내주셨습니다 2 9 9 0 0원 3만원도 안하는 가격이지만 5만원에서 12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짱그넘 못멜려 럭키박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클를 모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저예요 그럼 니네 말고 누가있어 <웃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두 박스만 샀어? 아니 협찬이라고 뭐 사사기 아 드시고요 방금 벗은 게나아죠뭐 어, 뭐래도 이상해서 <웃음> 소개!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요즘 삐까뚱씨라는 여행채널에서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브로디라고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짱금도 못말려 좋아하시나봐요. 왜? 왜, 뭘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거 <웃음> <얘> 뭐난 <웃음> 거야. 지호, 지워... 아 그래? 어, 뭐난 거야. 아... 포스컬 아니고요, 나는 겁니다. 아, <웃음> 아, 뭐 벌써 뜯어! 어... 내가 손님이니까 그냥 그래, 먼저 선택권을 줄게 어, 얘가 낫다. 저 뭐야? 커피야, 콜라야? 콜라, 콜라. 한 떨어질 때 먹으러. 한 떨어져. 떨어져? 벌써 떨어져? 벌써 떨어지면 안 돼. 에코백인가 이거?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어머.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핫한데 그래픽 쩔른다. 짠. 에코백인데 매우. 빠르다! 라이브 커머스 꿈꾼다며! 라이브 커머스는 내가 그거에 대한 제품 정보를 아주 잘 알고 있지. 몰라도 어, 생방송처럼 즉흥적으로 할수 있는 그아이트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잘해, 해봐? 해봐, 해봐, 네. 짠! 여러분. 와! 짱구는 못 말려. 에코백입니다. 에코백이네요. 아, 근데 에코백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허접대기 천조가리 가방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께 봐 두께 두께가 아주 짱짱하고요. 일단은 짱짱 그래픽 진짜 화려하네요 음, 그것도 포인트 뭐냐 톤이 <웃음> 까맣다. 아, 어 톤이 네. 다른 색으로 얼마나 좋아 그렇죠? 텐션이 예.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요? 인이어에서 지금 들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웃음>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래픽 짱구가 거의 뭐 튀어나올 정도. 아무튼 이 코백 너무 좋다. 짠! 이게 뭔가했어나 이거 마스크인 줄 알았어. 요즘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캐릭터 마스크. 근데 다행히도 마스크가 아니고 파우치예요파우치 이게 안에 천이 또 약간 안경닦기 같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화면도 닦고 안에 수납도 하고 천이 그냥 거적대기가 아니로 아니고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조리개요? 조리개 아니야? 다 있어 애들 다 있네 짱구도 있고 맹구도 있고 얘 누구지? 얘요 여자애 누구지? 영희 영희야? 영이. 아, 아 유리 유리 유리 <웃음> 누구 제일 좋아해? 봐 나는 엄마 이름 뭐지? 미선이 아 복미선 <웃음> 어떤 면이 복미선 일단 건가요? 예쁘고요 아 예뻐? 예쁘죠 그리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응.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동미선의 하루 막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막 짱아하고 막 애기. 늦어가지고 자전거로 엄청 보내고 막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아요 아이들 중에서 아~ 그중는 아무래도 짱구죠 난 맹그 맹구. 응. 그러니까. 맹구같이 살고 싶어 이거를 리면서오오 뭐가 되게 잡다구리가 맞네? 둘, 셋. 와! 우와, 우와, 우와! 귀여워! 그냥? 오, 이거 진짜 예쁘다. 파우치인데, 와, 이거는 진짜 좋다. 왜냐면은. 노트북 갖고 다닐 때 마우스랑 아, 충전기 맞아. 딱 사이즈도 딱 좋은 것 같고 <웃음> 예쁘다. 실용적인 거 있네. 음, 그런 이건... 어, 검사... 오야 천엔이야. <웃음> 만원? 만원이야 일본 가격으로. 만몇 만 천원 하는 거야. 이거... 아 맞다. 왜? 나 럭키박스 하면 개가 된다 그랬었는데. 아 근데 이건 직접 산게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난 개가 아닌 거지. 근데 저는 너무 귀여워. 이체야 아니요. 미니 홀더라고. 아... MZ 세대, 세대들은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녀요. 그게 뭘 났지? 어 인생 내거 찍었어, 오늘. 아, 그런 거 이제 아 크게 지지 않게 잘 넣고. 다꾸할때 스티커 같은 거 넣고. 아, 아뭐 이런 거야, 음, 많지? 또 많지? 뒤에도 이렇게 도넛을 이렇게 퐁퐁퐁 어. 올라가는 그 느낌으로 귀엽게 나왔어. 나는 왜 이렇게... 지... 루하지방 떨어지네. 또? 뭐 했다고 자꾸 떨어지는 거야. 세? 어! 우와! 이와 이거 졸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아, h 거 t w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a t What? What? What? w h a 너무 잘 그렸나? 너무 아빠 발이야. <웃음> 아니, a t 는 h a t w 그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 이 a t w 요 a t What? What? What? w h a 불리 대망. 아불리 불이 대망가 힌등이야 짱구가 이렇게 아주 쨍쨍하게 아주 쨍쨍하게 이렇게 대문짝만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안에 보시면 짜자잔 보라돌이 보라색깔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없게 끈에다가 이렇게 줬어요. 안에 수납까지 이렇게 생각해 줬다. 뭔가 이 이제... 입에 끝난 것 같은데 벌써 근데 2 9 0 0 0 원이면? 아뭐 돈은 돈인데 뭔가 이제 뭔가 눈 튀어나올 게 있어야 돼. 어쩌면 이렇게 입체적인 게 있어야죠. 다 누워 누워있는... 있네 네? 다... 어. <웃음> 아. 하나, 둘, 셋! 어?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약간 별론 거 같은데? 네? 그거 뭔데? 네. 어? 내가 말한 그쌈머이 에코백이 딱이 스타일인데? <웃음> 어? 근데 그래픽은 예쁘다. 나는 진짜 싫어하는 에코백이긴 한데 근데 약간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요즘 학교 다닐 때는 좀 유행할 것 같아. 막 요즘 에들 이동 수업 하나? 그럴 때한 방에 넣어가지고 음. 전 너무 좋아. 야, 우리한테 딱 좋은 게 나왔어. 아, 이거는 좋아요. 감옥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어. 감옥별로 이렇게. 그리고 여행 다닐 때도 이게 막 PCR, 막, PCR 뭐 무슨 호텔. 뭐 호텔, 뭐 예약, 뭐 이런 거다 갖고 다니는데. 녀이대로할 수가 있어. 좋네. 이렇게 딱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는 이렇게 네, 네, 네 가지나 분류가 돼. 브리브리 왕국의 달달 구리구리와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네 짱구가 뒤집어지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고 뒤에는 아이스크림 차가 이렇게 있네요 클러 내리고 있어 아이스크림 난리 났어 지금 아이스크림. 다 누웠었는데 좀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웃음> <웃음> 광고 그림인데 <웃음> 광고 이제 첫 펀샷 몸 액팅과 함께합니다 여기다 닮을 딱이겠다. 이쁘라색에. 이 코팅도 좀 고컬로 좀돼있고 이게 똑같아. 뭐 고컬이야. 똑같은 그냥 핀이지. 아닌데? <웃음> 너 이렇게 빨려? 너무 <웃음> 아쉬워. 이렇게 달아주면 너무 귀엽겠지 째! 어 아, 네. 오, 진짜 귀엽다. 이거 필통 너무 귀엽다. 철필통이야. 추억의 철필통. 무슨 필통 좋아했었어? 철필지. 난 필통 만들었었어. 아그막 핑크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웃음> 상자에다가 막 이렇게 잡채해가지고 그렇게 고생 뉴스 <웃음> <그렇게 웃음> 하나 없이 짱짱하게 되면은 기호 음. 철필통. 이몇개 남았어? 나 하나 남은 거 같아. 나 어. 이제 하나 남은데 내건 매우 커. 아 어, 그래? 난 매우 크진 않은데 상자야. 세. <웃음> 난오오오오오이다 <셋! 짠. 웃음> 대박. <웃음> 오, 대박. <웃음> <웃음> 대박. 대박!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블루버튼. 이거 뭐야? 블루 버튼. <웃음> <이게> <웃음> 이거 뭐야? 최악이다. 이거 아이 열어봐 뭐? 아 와, <웃음>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어 괜찮네.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이게 또 물통으로 나왔지만은 막 조미료 같은 거 담아놓고 막 이렇게 이렇게 또 마개도 있고. 귀엽다. 오. 와 예, 대박이다, 대박이다. <웃음> 아니 어, 얘는 진짜 피규어 샵갈 때마다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아 신형만을 내가 내 방에 놔야 되나? 내돈 주고 사긴 너무 아깝지만은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던 그런 애 중에 하나인데와 아, 어, 음. 어, 너무 좋아 대박이다 정말. 얘가 있을 줄이야 버전 이렇게 네가지 봐봐 네가지가 있는데 턱시도 그다음에 이제 흰 셔츠 그다음에 그냥 아 이거는 미정장 이거는 턱시도예요 오, 마지막에 그래 둘다 서있는 거 나왔네. <웃음> 없나또 나는? 이거 좋네. 쉐이크 먹기도 좋겠다. 아, 잘 오케이. 섞이니까. <웃음> 우와 이렇게 꽃도. 아악! <웃음> 아 이렇게. 우와, 이거... 담배빛까지. 고마 오오오. 굉장히... 젊었을 때인가? 아니야. <웃음> 누구한테 꽃주러 가는 거야. 아이! 공미선이죠. <웃음> 진짜 날라가는 거 같애 아 오, 주름이 미쳤다 다리 진짜 길어요 어머! 응. 형만이 아저씨 형만 아 형만이 아저씨 오 완전 이거는 개이득이다 내 응. 럭키박스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인 거 같아 그거에 비해서 그냥 이거 하나 샀더니 이거를 다 주는 느낌? 여러분 이게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빨리 가셔가지고 어... 구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계랑 손톱까지 아시죠 여러분? 럭키박스는 금방 품절됩니다. 진짜 상담하거든요. 띵고? 뭘까셔서 빨리 이렇게 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했어. 띵고 사장님한테 저는 럭키 파티에서 찍을 때 가식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시지 말라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앞으로 피드백이 되니까 사실적으로 아주 리액션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딱 보면 알아 이게 얘네가 지금 협찬 때문에 구락까고 있는 건지 아니지 우리 여러분들 너무 똑똑해서 다 알아 근데 이 정도면 너무 해자다 네. 예 하나로 모든 게 끝났어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프로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 왜 아니 알림 설정 필요도 없어 아니, 좋아요, 구독만 아니, 눌렀으면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영상만 그래. 올리면 왜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영상 올리지 말라는 건가? 영상 어? 안 올리면 막 오르던데? 그거야 어 내가 아직 얘를 구독 취소도 안 했네? 이러고 아, 알려보면 취소하는 거지 알림이 딱 와버렸으니까 아 뭐야 얘 떴네 하고 지워버리는 거야? 아, 슬퍼 아니야. 아니 그렇게 떠날 사람은 떠나는 거야 <웃음> 맞아 아직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